세계 식구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식구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가 이대왕님께서는 학예 캠프 때문에 오늘 10시 반부터 그 학예 캠프에 참석한 세계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가셔서 예, 오늘 제가 갑자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 한장 훈독하겠습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늘 성화 때까지 이 천진참부모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에서 예, 주신 이 말씀은 예, 아버님께서 늘 예,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 공석에서 약 천년 천번 이상 예, 훈독을 하시고 이 내용이 예, 나의 일기대 예, 이것이 천일국 헌법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 우리에게. 예,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8쪽부터 훈독하겠습니다 예, 인류의 갈길 예, 이런 소제목으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이제 인류의 갈 길은 확실해졌습니다. 하늘이 참부모님을 통해 밝혀주신 디데이를 앞에 놓고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36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장도에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섬리사적 눈으로 살펴보면 시대의 벤처는 크게 3단계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물정시대, 즉 물본주의적 물질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정시대, 즉 인간의 지식과 하늘의 공평한 감정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해왔던 인간중심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과도기적인 시대입니다. 인간이 타락성을 벗어던지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통일된 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시대로 진입하는 데 거쳐야 할 과정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혼 축복을 통해 내외양면으로 성별된 터전 위에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위하는 삶의 길을 가야 할 마지막 단계의 시대가 천정시대입니다. 즉한분 하나님의 심정에 회기되는 천일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체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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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축복 계론을 통해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의 참 사랑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네. 오늘 그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에, 왕님께서 2008년 10월 10일 날 킹가든에서 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천복궁에 대한 사실 비전입니다 에, 그 말씀을 먼저 시청하고 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말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까 다시 한번 하십니까? 혹시 아침에 참석 못 하신 분들 있으시면 나나나 나. 우리 형 부모님이 참석하는모서 <웃음> <웃음> 그럼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어, 여러분 아시비 우리는 처음에 범복교 왔을 때 아버님한테 큰 사면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통의가가 못 들었던 사을받았습니다그 바로 이만재단이었습니다 그래도 8월 17일에 아버님께서 훈독해 하시고 있으신 중에 이만재단이 뭐냐 21만재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딱그 솔직히 말한다면은 제가 그 숫자를 들었때에 연기로 어, 갔습니다. 연기로 갔다 오고 <웃음> 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어, 기도하 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아버님한테 이제는 세 번이나 교육받고 어,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세계 평화 성전이 모든 그 이때까지 정말로 우리 모세노전까지부터 보면서 그 성막 역사 봅니다 그러면서 요시와 통하면서 가난안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원, 영원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민족도 영원히 지도할 수 있는 뿌리 중심을 내려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피 이사들이 세속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2000년 연장 섬리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로 어, 마, 어, 세계 만민들이 거의 2,000년 동안에 하느님 성전을 기다리고, 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일 성전은 솔롬을 왕이 건설했고, 그 다음에 제가 벌써 설명했듯이 바벌론 왕들이 들어와서, 어, 부생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들어와서 예수님에서 거기서 제2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로마 왕들이 들어와서 부스, 어, 어, 어, 이렇게 잡게 되고 헤롤 왕이 그것을 또라시 유래민족을 주면서 그래도 또라시 로마 왕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예수님 70년 오시기 전에 부서내렸습니다. 그 제2성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에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세계평을 통해 성전이 제3 실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님의큰 박수를 한번 올시 이런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바로 거기 그 성전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모습 모든 정, 종교들이 참모님 모시는 그런 장면 모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성전 생각이 되면은 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만들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막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인데 평화하고 통일 을 사랑하는 나라들이 나라이 나라가 이 성전을 모시게 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땅에 그 성전이 만약에 그 성전이 그 마운 템플에서 지우게 되면 여러분 다 가셨죠?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원들이 있겠습니까? 모스크 두개 있지 않습니까? 알락사 모스크하고 도마드라 모스크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하나님 성전이 건립된다면은 거의 그 회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제3 대, 세계 대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살렘이 불가능하죠. 그 다른 나라들 한번 둘러보죠. 유럽. 그거는 역사, 비역사 있죠? 종교 통하면서 비역사 있죠 미국도 지금 중독도 공유하고 있죠 남미도 그그 그 전주교 그 스파인 역사 통합하면서도 비역사, 식민화 역사도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인도가죠 뭐 태평양 가죠 인도 가게 되면 지금 그 서북에 힌두교인들하고 무슬람교인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주 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안되죠 그런 대류가 안되죠 일반, 만약에 일반에 한번 가보면 은 일본 역사도 하면서 우리는 식민화 역사를 많이 볼수 있어요 특별하게 한국 40년 동안의 식민화 역사를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황제 중국 문화가 아주 화려하고 세계적인 문화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걸 건립하자 거기서 황제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그런 식민화 문제 다른 나라도 억압하는 그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그한그 그 중요한 그 나라가, 어떤 세계 평화 통일, 평화하고 통일 사랑하는 나라가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모시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예,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제일 이유는 바로,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유입니다. 제일 이유는 뭡니까? 참부모님입니다. 예, 참부모님입니다. 예, 예 그죠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선택됐던 민족의 땅에 제림주가오셨는그 제 기적이 우리 대,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제 이유는 바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평화역사 있습니다 평화하고 통일의 역사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식민화의가 나 억압하거나 이런, 이런 역사가 없고 상상평화 추구하는 그런 역사, 그런 정신 선택됐던 민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제3 이유는 바로 그 대한민국에 아직도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우고, 있을게, 어디서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예, 네, 바로 바로 북한하고 남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싸우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프론트라이너가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님께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에 세계 평화가 없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 선포 다 들으셨죠? 바로 이런 엄청난 내용들 통하면서 우리는, 아, 이 성전이 이런 놀라운, 놀라운 기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도몰르면서 저희들 벌써 그 범복교, 우리 아주 작은 4천명 재단인데, 벌써, 어, 우리 국진형님이, 우 다음 주에 카라스코, 그거는 코스타리카전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대통령들이 통일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어떤 행사, 컴퍼런스 호텔 이런 거 아니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이제는 전부문의 앞에 경배 드리고, 통일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은행을 볼 것입니다 이런 아주 작은 4천명 제인데 이런 내용이 벌써 실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 어, 벌써 우리는 몰몰 제가 몰랐었는데 우리는 벌써 우리 그 젊은이들 위해서 아주 크리스천적인 고스펠 예배 어, 어, 우리 미국 식군님들 어, 어, 우리와 함께 어, 하는 그 영어 예배도 아주 고스펠로 막 흑인들 어, 노래 부르는 그 하나님의 찬양 노래들 하고 이런 아주 크리스천 예배입니다. 또 토요일에 우리는 그 김일일 목사님도 같이 성형 예배 있습니다. 그거 바로 성경 중심삼고 완전히 성경 해석으로 원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시절 목사님들로 일곱 명 거기서 참석하고 지금 아멘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로 아주 합니다 여러분 아주까지 한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벌써 사부 예배 일요일 사부 예배는 우리는 벌써 통일교 전주교 통일교 예배 만들 뭐 뭐라고요? 전주교와 통일교 예배 만들었다니까요? 거기 바로 구약 신약 성약 시대가 연결되는 그 섭리 흐름 보여주는 놀라운 성, 어, 성약 시대 의 미사의 성주 의식도 있다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웃음> 밀린거 밀린 주교님도 참석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몇 명, 세명 참석했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야 나는 동교 이런 내용도 있는 것도 몰랐대. 어? 그렇게 놀랍고 눈물 흘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더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금방금방 금방 우리는 불교, 동의교 예배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탁 소리도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웃음> 여러분, 바로, 그, 그, 그, 그, 그 여러분, 대한민국에 다 태어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그 수십 년 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그, 그 대한민국에 아 제일로 존경받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바로 예언을 내렸어요. 수십 년 전에 예언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예언이내냐 바로 교회 어느 날에 교회들에서 목탁 소리도 울러날 거고 그 어떤 절 사찰들에서 성경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들도 자기 아성전사님 정말로 돌려놔 미쳤다 미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침에 말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어, 교회 들어가서 목탁 한번, 한번 두드려보세요. 여러분 목을 딱 줄... 주... 목을 딱 치지, 목탁을 칠수 없습니다. 거기. 예, 거기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내용이, 이 벌써 준비됐던 사람들 예언이 벌써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제가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연계가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예, 제가 잘수 없어요. 제 눈이 이렇게 빨가졌던 이유는 바로 잘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연계가 계속 찾아오고 제가 못 자게 합니다. 어느 날에요. 어? 영계가 오면서 영진하고 혼내는 것입니다 부활론, 부활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왜 불러왔론, 부활론 말하는 간이냐 궁금해가지고 또 신준이가 나타납니다 신준이가 나오고 아빠, 어? 아빠 다시 부활론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어? 밤에 그책 읽는 이야기처럼 아빠 이거 또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 제가 그, 딱그 순간에 한시 반에 니까 두시 반에 정성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깜빡 졸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연기가 저를 못 자게 만들어서 괴롭, 괴롭입니다 수천 연기인들이 제 일에, 울, 소리가 울, 고 있습니다. 제 손, 눈 아, 그 귀에, 바로, 부활론, 부활론, 부활론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서, 벌떡 이러면서, 그, 원래 펴봤어요. 펴보니까 그 부활론 내용 보게 됐습니다. 바로 5장 3절이죠. 3절에 바로 우리는 그 통일, 그 종교 통일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강사 다 하셨죠? 여러분 원래 강사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우리 원래 강사 다 했는데 바로 저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 내용 했을 때마다 모든 이 부활론에 나오는 내용. 어느 날에 모든 종교들이 메시아참부모님 모시게 할 거고 메시아로, 크리스들이 메시아로 알게 될 거고 불교인들이 미래부처님으로 알게 될 거고 유교인들이 진인으로 알게 될 거고 회의교인들은 마크디로 알고힌두교인들은 깔기아버타로 알고 이런 내용 여예안이 나옵니다 원리에서 그래도 제가 이런 강사 할 때마다 도대체 이거 언제 될 것이냐? 이거 참모님께서 지금 93신데? 이거 참모님께서 여기 오실 때, 오실 때 실천하실 거라고 예언이 나온다고요 예? 근데 이거 도대체 언제 이 내용이 실천될 거냐? 이렇게 어너무나 궁금, 어너무나 아쉽게. 어쨌든 의심도 하고, 우리, 우리 식구들 중심상, 중, 중, 어, 중에서도 어찌, 우리도 어쨌든 포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내용도 안될 거다. 포기도 했던 분들 있다, 있단 다있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내용들 들어볼 때, 부활론 그 살펴봤을 보 때, 야, 이런 엄청난 내용이 있다. 이제는 연계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바로 우리는 21만 세단을 위해서 그, 그뭐 여러가지 연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바로 바로 느끼게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1만 제단에 이것은 어떤 무슨 어떤 대형 큰 순봉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그 천의국 안착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21만 체단장면에서 일부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부에 수만 명 크리스천 통일교인들이 예배에 나오고 그전부님 앞에서 그 우리 전분님 앞에서 찬양도 올리고 기도 올리고 정님멍만세 소리도 외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부 예배 전주 전교 통일교인이 들어와서 성야시의 미사를 보고 참하면서 글로리아 글로리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삼부에서 불교 통일교인들이 막 흘러들어오고, 그, 거기서 목탁도수로, 잠부머님전버 뚝, 뚝, 뚝, 뚝,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음> 사부예배에서 수많은 회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알라, 모함메, 라일라, 하일랄라, 잠부머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대 성인 이름으로 주관하나이다. <웃음> 여러분,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는 이런 내용도 볼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21만 재단이 이런 놀라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창문 에서 회개하고, 절로하고, 아버님 용서하시, 해주십시오. 나는 회개를 올려야 됐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지한 자식들 봐서, 뭐 이런, 이런 엄청난 내용인지 몰랐었습니다. 21만 재단이 바로 누구, 이거 바로 서울 중심 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매일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매일매일 정성 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료 그 동료 벽 동료 벽 여러분 어, 통로의 벽 어, 만지고 유대민족들이 우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벌써 제2 이스라엘 로 넘어갔어요. 그 부지는 원래 미국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3 미스예요. 모님께서 거기 축복하셨었으니까 이제는 그 놀라운 섭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내용들 앞에서, 아, 예, 예. 예, 예. 예, 결론, 결론을 그럼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8월 17일에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전 세계 통일가가 제일 책임으로 이 성전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해야 한다는 말씀어 천명을 내리시고, 어저께 2008년 1인8년에 10월 12일, 그 7시 딱 7시에 딱 7시에 내려주셨습니다. 딱 7시에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천복궁 명명을 내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참보님에게큰박 감사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어, 이런 여기에서 모든 이가 그냥 어떤 도시의 복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 우주의 전 하늘에 있는 복이 내려오는 참부님의 실체, 부활론 실체, 세계 앞에서, 만민 앞에서, 수, 수, 수많은 역사 앞에서, 이 마이카 죽, 죽네요? 제가 이런 성령이 내려가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거 죽어버립니다. 예? 여기, 이거 제가 원래 차분한 사람인데, 예? 이런 내용을 그냥 생활 때마다 그냥, 열리, 열리 나오고, 그냥 성령이 너무 빨리 내려옵니다. 여기 천문에. 제가 여기 침도 안 받았는데, 침도 안 맞았는데, 여기 성령이 벌써 벌떡 내려옵니다. <웃음>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놀라운 영광과 우리 동일가 식구님들 이거 봐도 더큰 효도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원리 예언이 이제 실체되는 증거 세계 앞에 드러나고 전부의 먹만세, 먹만세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의미가 네 오늘 그 왕님 예, 저 지금 주신 말씀은 예, 왕님께서 2008년 예, 4월 18일날 예, 이제 세계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10월 10일날 이 지금 킹가든에서 오늘 이 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에, 이미 왕님께서는 당시에 에, 참 아버님, 에,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참혈통을 중심하고 통일 이상을 이미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뜻을 사실은 제대로 받들지 못해왔기 때문에 오늘 참 안타까운 우리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님께서는 이대왕님께서 보고하시는 저 내용을 보고를 받으시고, 아, 이대왕님께서 이미 아버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천일국, 창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향을, 아, 이대왕님께서 이미 아버님의 뜻맞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을 걸로 믿습니다. 아주 네에 오늘 에 여기에는 에또이 여름 캠프 때문에 다 가시고 이제 몇 분만 있어서 에 지금 그 아주 소리가 적게 들리지만 여기에 아마 절대 선영계의 아주 소리는 하늘을 진동할 걸로 믿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몇 가지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에, 첫 번째는 세계 평화통일 성전, 에, 천복궁. 세계 평화통일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 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휘어 내려주신, 예, 아, 그거는 통일교 복인데, 다른 부분을 좀. <웃음>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왕님께서, 예,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예, 이 부분은, 예, 단순한 하나의 교회의 부분이 아닙니다 제3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과 제2성전을 이제 성전이 중심하고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제3성전 완성성전을 아버님께서 주신 그 명칭이 세계평화통일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아, 아,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하고 거기에 제일 성전을 중심하고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2 성전 또한 세우지 세웠지만 그 기반을 통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3 성전을 이대 왕님께서는 이제 실현하시기 위해서 천복궁에서 완성 성전을 이룩하는 구상을 다 하셨어요. 또그 실체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제 완성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헌금도 준비해서, 당시에 제가 그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천복궁에 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이. 제가 당시에 500억을 준비한 가운데 아마 지금 있었으면 그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씨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이 한국을 떠나 이 광야로 나오심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중단되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단되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세계평화통일성전은 지금 가정연합이나 요즘은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조그만한 교단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그런 교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 그 통일교 복을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저 통일교 복을 에, 이제 받 시호를 받으시고 통일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 형제님이 통일교를 만들었다 가정연합에서 통일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자지 통일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저 앞에가 효자 효자에 뒷자가앱비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교자라는 말은 아버지 앞에 효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참 부모님입니다. 참 아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 앞에 모든 효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 통일교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회하면 이 모이는 무리를 이야기하지만 통일교는 바로 그 아버지 앞에 효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아주.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효자의 길을, 효자와 효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천일국을 놓고 보면, 충신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대 왕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길을 가시냐면 이 효자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왕님께서 만약에 한국에서 한씨 어머니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단적인 부분을 한씨 어머니의 뜻에 맞게 왕님께서 다 수행을 하셨으면 앞으로 한시의 어머니가 지상을 떠나면 모든 세계적 기반과 환경권과 돈과 그런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로다 돌아오게 됩니까 이대 왕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 왕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다 버리고 얻으러 오셨어요. 오직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이 강야로 나오셔서 그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 아버님 앞에 효도의 길, 중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냐면 바로 이대왕님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승리한 그 길을 우리는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가정연합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런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이 광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바로 효자의 길, 효녀의 길, 충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네. 예. 그런데 지금 종교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절대로 통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각자 주장이 다 달라요.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될 수 없다. 또 우리 지금 식구님들도 다 독특한 분들이 우리 지금 성전으로 돌아오셨어. 그러니까 다 본인의 주장이 다 강하세요. 그러나 무엇을 중심하고 우리는 하나 될수 있어요. 하나님과 참 아버님, 참 부모님. 그리고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우리는 종적으로 모두가 다 정렬되어 있어요. 아주? 네. 다 정렬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형적인 게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식구들만의 문제도 아니라 이 종교관도 형적인 게 문제예요. 형적인 게. 그런데 이대왕님 오늘 그 보고에 의하면 바로 어떤 게 천주교인 통일교인 불교인 통일교인 기독교인 통일교인 회교인 통일교인 누구 앞에?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로 세워지면 바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통일권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상에 천일국은 완성될 수 있다. 아주 네 바로 우리 앞에 이러한 비전을 참부모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볼때 지금 왕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지금 광야로 나오시고 나서 제가 2015년도 왔을 때 에, 왕님께서는 지금 그 가정연합에서 한씨 어머니가 아버님을 배신하고 모든 기반을 가지고 나간 것은 낚시밥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식구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제가 와서 지난달에 어, 참만물의 날때 와서 국진감사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진감사원장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큰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밥을 많이 던져야 된다. 더 크게 던져야 된다. 그러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님께서나 국진감사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던지고 있는 그 부분은 더큰 부분을 낚기 위해서 아버님 권한권으로 끌어오시기 위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왕님께서 광야로 나오시고 나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아별권 기독교인들을 이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별권 기독교인들 중에 총기 소유자들을 전도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 그 결정체가 작년 10월 14일 제1회 세계 제1회 철장 해방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차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그리고 이제, 에, 오래 오셔서 오늘 뒤에서 지금 그 카메라를, 에, 그 지금, 에,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신마님, 에, 신마님 축복을 앞두고, 에, 우리 국진감사원장님께서 축복받으시는 그 기념으로, 예, 무엇을 기정을 해 주셨어요? 축하를? 예. 예. 예. 할리 데이비슨, 그, 예, 오토파이를 선물하시면서, 이제 이 할리, 그러니까 바이카드를, 예, 중심하고, 예, 지금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뒤에 지금 신마님 이번에 이제 축복이 내일 모레죠. 25일이니까 좀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저 동희님도 지금 뒤에 같이 옆에 있으신데 두분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왕님께서는 개인 전도 시대가 아니라 조직 전도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1월달에 그, 어그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왕님 그게 올해부터 전도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총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군출신들을 전도를 해라. 그러면 총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시민단체들 중에 이군 출신들이 있는 그런 그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분들 만나요. 그런데 놀랍다. 그래서 제가 이저 국제회의 때 그런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왕님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시면 운세가 그걸로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아주 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물붓듯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물붓듯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실체적으로 행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가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전도가 하기 어렵다. 사실은 저는 나가서 많은 분들을 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 요즘 활동하기 어렵다. 뭐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고 난 이후에 활동은 더 왕성하게 해왔습니다 에,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지금 이 위기를 느끼고 사탄은 종말적인 그런 에, 현상을 에, 느끼고 있지만 사탄이 종말이 오고 사탄이 위기를 느끼면 하나님은 기회가 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성리하신 참부모님 3대 왕권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 우리로서는 기회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탄 세계가 위기를 느끼는 것 같이 우리도 위기를 당할 것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식구님들한테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참부모님 그 본양원을 이 지금 이 펜실베니아에 에 모시고 지금 이제 에 8월달에 에 천력으로 8월달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그 왕님께서도 말씀을 킹스 리포터를 통해서 자주 주고 계십니다만은 참부모님 완성의 축복 이후에 섭리는 급속도로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현장에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계에 널려있는 식구님들이 일당, 천도, 일당 만도, 일당 십만도, 일당 백만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아버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여기에 펜실베니아에 오셔 가지고 그 무디 봉사시죠? 네. 예, 그 무디 그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 무디 그 목사님이 한 100만 명을 어그저 아마 어 교인들이 대신 모양이에요. 내가 100만 명을 전도를 해서 왕님 앞에 세워 주고 싶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네. 그런데 아마 지금 그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영계와 지상을 그 왕래 하시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대왕님 앞에 백만 명을 전도해서 지금 이대왕님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아주 네 틀림없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지금 왕님께서 앞에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정렬되어서 가면 그 뜻은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틀림없이 우리는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때 가정연합이 지금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요즘 그쪽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 그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국 가면 한번 그, 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한번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엉뚱한 말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얼굴 하나 불키지 않고 엉뚱한 말을 아주 자신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완전히 이단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그래도 에, 우리 식구님 한분한 한 분은 내가 지금 오고 싶어서 여기에 생추리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택한 분이 바로 아버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그 진에게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볼때 우리가 그런 그 아버지가 부르실 때 그냥 불러놓고 여기 와서 "아, 뭐네 혼자 어, 기쁨 느껴라" 하고 불러다 놓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불러 놓으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참 어머님께서 백만을 전도해서 이대왕님을 께... 예, 이대 왕님을 어 보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다 갖기를 아버님께서는 바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 그 식사 후에 잠깐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예, 왕님께서는 예, 참아버님 성화 6, 7주년이 끝나고, 6주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참아버님의 성령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는 분들이 없으세요. 왜 없습니까? 그거는 왕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할수 없어.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에그 사도행전 2장 2절 보시게 되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계실 때. 많은 성령 역사를 행하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다 성령을 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령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 그리고 병 고침의 능력 또 에, 많은 에, 그. 어, 뜻을 펼치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로서는 다 뜻을 펼수 없으니까 누구를 세우냐면 청년 이제 사역자를 세웁니다. 거기에 7명의 첫 번째 사격자를 세우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서대반 집사예요. 청년 사역자들이죠. 이 서대반 집사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열두 제자나 그 일곱 명의 청년 사역자들은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제는 죽이면 죽으리라 네, 죽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이나 안 그러면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돼서 왔다고 하면 그거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면 죽으리라 그 결심 갖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외치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부활돼서 살아오셨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확산되면 결국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받기도 하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에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기름 두개가 기름에 투겨 죽인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에는 먼저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 희생되었던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 호식한 그들보다 천국에는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수님과 참 아버님의 그 뜻을 받고 3대 왕권을 모시고 가는 우리는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용기 갖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승리하는 우리로 나갈 때그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된다 아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분들이다 네.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 끝나고 나면 천국에 보장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하고 해주시면 또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 에, 우리는 참부모님 3대 왕권을 모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데 보장된 우리들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가지고 가자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 그리고 오늘 왕님 주신 말씀대로 이땅 위에는 종교통일 가장 어려운 종교통일은 바로 왕님께서 이미 방안을 밝혀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나가 문제다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모두가 이제 죽이면 죽으리라 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 아버님의 예수님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마음 갖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